안녕하세요 배우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풍선 소리를 좀... 나를 위해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 또 최근에 백선생님의 레시피로 미역국 혼자 끓여 먹었거든요? 사골국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맑고 깨끗하게 끓이는 레시피를 좋아하는데 그 레시피가 가장 어, 깔끔하더라고요. 가장 자신있게 만들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카톡 보낼 때 가장 자주 쓰는 이모티콘. 점점 밑에 이렇게 스마일. 그런 거 사람들한테 자주 보내고. 되도록이면 하트죠. 뭐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. 그냥 기분 좋을 때 하트. 자, 다음 질문. 오, 어, 왜 뭐, 뭐 이렇게 무섭냐 이거? 그래, 네가 자꾸 오는 거 보니까 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아 제가 오정세 선배님 인터뷰를 봤는데 이렇게 입으로 부는 신늉도 하더라고요. 후, 이러면서 터트리시더라고요 어,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. 그래, 애들 알았어. 잠깐만, 좀만 아, 오케이.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동료 배우 3명. 주역이 수지, 한나. 잘 있지?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그 동료 배우들이랑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, 그들이 떠오릅니다 나 따라. 와,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인생 영화 중한 장면 좀 오래전에 인턴이란 영화를 봤는데요 근데 그 대단한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회사를 퇴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는 장면 누군가 인사를 나누는데 그 배우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저 인물에서 어떤 심정으로 저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가 보는 내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되게 힐링됐고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자 터트립니다 귀 막으시고요 어? 이제 괜찮으신 가 봐요 작가님은 하나 둘셋 오늘 문득 떠오르는 내가 연기한 인물들 연극 포함 네, 제가 연극을 했으니까 연극이 포함됐는데 제가 처음 진짜 처음? 그러니까 대학로 데뷔해서 얼마 안 돼서 하는 연극 중에 옥탑방 고양이라고 경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떠올라요 얼마 전에 촬영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옥탑방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옥탑... 요즘 친구들? <웃음> 옥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 공연이 점점 공감이 안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인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진짜 뜨거웠고 어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때 또날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오래도 터트리고 싶어. 다시 다시 다시. 하나 둘 셋. 가장 자신 있는 셀카 포즈. 네.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어 가지고.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연습했던 적이 있거든요 공연 때 가장 자신 있는 거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V 하트 하나 둘셋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자 보자 보자 좋아하는 커피 메뉴 사실 저는 커피를 즐겨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촬영하면서 뭐 운동하면서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커피 없이 못 사는데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죠. 벤티로 먹습니다. 두구두구. <웃음> 네, 저는 <웃음> 배우 김선호였고요. 어, 마리끌레노 10월호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